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켓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에, 신축 3룸 하나 임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예 보시는 그림인데요 어, 어, 외관 깔끔하니 이게 모던하게 신축된 예, 건물입니다 이 주, 주인이 거주하면서 이제 1층에서 근린생활 영업을 운영하실 거고요 어, 2층 독채 하나가 나와서 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 대전 삼성동 보문중고등학교 어, 옆에 있는 신축건물이고요. 예, 보시는 바와 같이 2층 이 노란색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임대하려고 합니다. <웃음> 네, 임차 내역입니다 어, 임대가가 이제 2천에 80, 돈은 이제 3천에 70,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시고요. 어 난방은 이제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도시가스 그 다음에 전용면적이 약 35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어, 되겠고요 중국년도는 아직 지금 중국 어, 신청 중입니다만 예, 8월 중에 이제 중국 음, 허가 날 것으로 음, 음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 주차하고 이제 승강기 인데 요 5개 이제 세대 될수 있고 어, 오게 이제 앞쪽으로도 한대더될수 있는 구조입니다. 네, 승강기 한대 설치되어 있고요. 어, 대출 금액은 3억 있고 어, 이 건물 임, 임차 임전 임차 내역은 이제 2층만 낼거기 때문에 예, 보증금 합은 예, 현재 없습니다. 네, 이, 뭐 2천이나 3천 들어오면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빌트인 쿡탑 예, 주방에 설치되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어, 스탠드형 어, 에어컨 하고 이제 그 안방 100원 다 설치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권리 분석을 뭐할 것도 없습니다 말씀드리면 뭐 최상 안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 해당 물건 이고요 이 해당 물건 어, 2층 어, 전체를 임차하는 어,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어, 지도로 한번 위치 라든가 이런거 한번 살펴보시도록 할까요 네, 해당 물건이 에, 위치해 있는 데가 예, 대전, 에, 어, 이쪽 코너 부분이고요. 이쪽에 이제 신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주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면, 음. 음, 한밭자의 아파트가 아, 이제 삼성동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 어, 밑으로 내려오시면 바로 옆쪽에 보문고등학교, 보문중학교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맞은편에 한밭중학교가 어,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초등학교, 또 한밭박물관 등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삼성내거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물건이 위치한 이 한밭중내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대전역이 아, 물건 위치로부터 어, 현재 대전역역까지 어, 한번 도부로 거리를 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물건이 위치한 지, 지점이고요 예, 예, 삼성 내거리를 거쳐서 대전역까지 예, 1.3km 인데 예, 도부 약 17분 나오네요 예, 어, 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 비교적 어, 입지 조건이라든가 어, 어, 괜찮은 매물이므로 스리룸 어, 임차물을 찾는 에, 에, 고객께서는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장을 촬영했는데 현장 촬영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신나라 국민중개사의 부동산 마켓입니다. 어 제가 오늘 오전인데 오전에 나와 있는 곳은 한밭중학교 네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저쪽 한밭중학교 네거리에서 어 조금만 내려가면 여기가 삼성 네거리가 됩니다. 주변에 삼성 초등학교하고 한밭중학교 이렇게 보시면은 예 보문 어 중고등학교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왜 나왔냐면요 오늘. 어 다가구주택, 신축 다가구주택 하나로 소개해드릴까 해서 왔어요. 어, 매매는 아니고 앞에 보이는 건물인데 2층 신축 월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세 너무 깨끗하고 너무 주, 신축 그래서 입주한, 입주도 한입주 첫입주고 해서 한번 소개해드릴까 해서 나왔습니다. 보시는 해당 건물이고요. 대지가 약한 40... 아, 80... 5평 남짓했는데 아직 준공 허가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에, 이제 조금 있으면 준공 심사가 지금 들어가서 지금, 에, 곧 있으면 떨어질 예정인데요. 2층 어, 어, 3룸 다가구 주택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해서 나왔습니다. 어, 월세로 나왔는데요. 어, 보증금 2000에 80 어, 혹은 어, 보증금 3000에 70 아주 저렴한 어, 어, 월세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장실 두 개의 룸은 3룸입니다.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어, 스탠드 에어컨은 그냥 1 0원만 매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방에 에어컨 하나 벽걸이형이 들어가 있고요. 주변에 고문고등학교하고 어, 중학교 또 이쪽 건너편 제가 있는 쪽이 한밭중학교 쪽인데 에, 학군들이 좀 비교적 잘 형성이 돼서 또 이쪽에서 도보로 대전역까지는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근에서 리룸을 찾고 계시는 분은 한번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깨끗하니 좋습니다 그러면 해당 건물로 들어가서 꼼꼼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물 내부로 들어와 있습니다 어, 2층이라서 계단으로 어, 올라가셔도 되고요. 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예, 예, 입출입 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생각습니다 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 2층으로 한번 어, 올라가 보겠습니다. 음, 3층은 주인 세대가 일, 예, 입점할 예정이고 2층은 3층하고 똑같이 예, 방 3로 구조로 되어 있고 욕실 어, 2개, 예, 방 3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대할 건물입니다. 2층이고요. 어, 예, 현관 입구가 되겠습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널찍하게, 예, 아파트로 지으면 한 30, 어, 전용 면적 35평, 어, 30평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용은 30평, 분양 면적으로 치면 한 40평 남짓 되는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예. 전실이고요. 신발장이 이렇게 넉넉하니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아, 내부 거실 모습입니다. 현재 어, 바닥은 네, 바닥과 방 타일로 잘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네,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이 대지가 좀 디귿자 형태라서 어 예, 거실이 이렇게 예, 형성이 되어 있고 음, 옆쪽으로 이렇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주방이 예, 이쪽 측면 쪽 예, 현관 들어오는 현관 쪽으로 이렇게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방 쪽으로 다가서, 다가가서 서다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냉장고 박스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음, 전자레인지하고 이렇게 놓을수 있는 구조 밥통하고 전자레인지 놓을수 있는 구조고요그리 예. 그 다음에 빌트인으로 전자레인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기레인지죠 어, 이렇게 예, 설치되어 있어서 요새 도시가스 그 냄새 같은 걸 싫어하시는,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예. 톡톱으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음 이쪽 공간은 보일러실인데 어, 미다지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보일러실 겸뭐 세탁기를 놓으셔도 되고요. 어,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이줄임물은 이렇게 미다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닫아 놓으시면 깔끔하게 어, 이렇게 되는 어,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작은 방들이 이제 이쪽으로 제이 어, 각각 방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화장실을 하나, 어, 작은 방 각각 하나씩 네, 화장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모던하게 잘 인테리어 되어 있고요. 거디쪽가 되겠습니다. 신축. 네. 이제 공용 화장실로 보시면 됩니다. 화장실을 나와서 어 방으로 가 보시겠습니다. 이 예, 채광도 아 이게 어 이쪽 방향이 남향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창문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요. 그래서 채광도 아주 좋습니다. 네, 예, 방 하나는 이렇게 이제 북쪽을 향하고 있는데, 아이들 공부방이나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바닥을 한번 보실까요? 자, 천장으로 이렇게 올라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놈으로 대전역하고 어, 삼성동 주변에 직장이신 분, 또 대전역 주변에 직장이신 분, 가까워서 도구로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눈여겨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 하나가 되겠습니다. 바로 옆 방인데, 베란다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어, 이렇게 한번 돌아서 반대쪽으로 보실까요? 네, 앞쪽이 남양이되겠습니다 도로변 쪽인데, 채강도 예, 남북으로 허원하게 어, 뚫려 있어서 체공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네예 바깥 풍경 모습인데요 이쪽 거실로 나가는 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방으로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방쪽에서 다시 저 거실쪽으로 한번 비춰볼까요 네 이런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은 거실을 통해서 안방쪽으로 한번 음, 들어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방 인데요 안방은 비교적 넓습니다 예. 앞부분이 조금, 어, 돼지가 어, 모양이 디귿자 모양이라서 조금 앞부분은, 어, 이렇게 모서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에어컨 안방으로 이렇게 들어올 예정이고요. 욕실 한번 보시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예, 앞, 안, 안쪽, 욕실 안쪽이 드레스룸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어, 드레스룸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올려보시면, 예, 드레스룸이 이렇게, 예, 설치가 되어 있고, 드레스룸 옆쪽으로 안방 욕실이, 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예, 깔끔하게, 예, 역시,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좀넓 널찍하니 좋습니다. 네, 샤워, 샤워기도, 반대쪽에, 샤워기도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욕실 안쪽에 또 창문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통풍이나 환기도 아주 양호하고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촬영은 마치겠고요. 어, 해당 어, 매물, 어, 월세로 보증금 3천에 70만원, 70만원이고요. 어, 그 다음에 보증금 2000에 월 80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출 관계는 어 실채권의 3억 정도 은행에서 대출 받은 상태고요. 임대차 관계라든가 권리 관계에서는 크게 염려 안 하시고 안전하게 입주하실 수 있는 매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층이나 1층 근생은 이 주인세에 대해서 다 사용하실 것이므로 어 크게 막 대출 관계라든가 권리 관계 안심하시고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3룸 다가구 주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